헬로코스모,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로 인사드리는 김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겹입니다. 하이입니다. 고겸의 진실 혹은 거짓고겸은17 멤버 중 막내다. O, X 중에 선택해주세요. X! X! 정답! 오! 제 막대가 몇 살이에요? 막내가 지금 스물살. 아 평가패스 쳐서 <웃음> 도겸의 반려견 이름은 우주다 네. 오! 오오! 오. 정답! 아, 오! 오! 너 알았어? 우주라는 반려견 이름을 네.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난 생전 그거가 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네. 그렇게 알고 구나? 도겸은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과를 전공했다 오! X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실용무용과를말해오 진짜? 네저 네. 세번째 팬입니다 세. <웃음> 그겸은 과일 깎을 때 섹시한 남자다 유명내 오? X 정답은 X! 저는 고기 구울 때 섹시한 남자라된 별명이 <웃음> 뭐야 이거야 아 이거 별명이 있다고? 별명이 있네요 음. 그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해야 섹시하지? 구우면서 잘라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공주기 아, 좀 아. 이렇게, 이렇게 남자답게 자라는 남자답게 거게아난또 화려하게 굽는 난 겨털을 보여줘 아, 아니. <웃음> 아니야 피아노래 도겸이 만든 유행어 중에 제말 들어보세요가 있다 없다 O, X, 하나, o. 둘, X O X O 정답은 X! 아. 제말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제말 무시하셔도 돼요 도겸이 어. 어. 어. 성격에 음. 네. 제말 들어보세요 이런 거말 잘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음. 없거나 음. 그렇게 했을 때좀 자주 썼던 건데 아, 아니 그럼 도겸이는팀 내에서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 저는 이제 딱중간에 중간! 중간. 네.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이 음. <웃음> 이상 고겸이의 OX 주인공이었습니다. <웃음>